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90회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89회 복귀자료를 올려드리고 이어서 990회 분석자료를 올리겠습니다. 989회 대분류 복귀입니다. 1그룹에서는 2월수 27, 2우수에서는 21번, 29번 보너스 볼 26번 이렇게 해서 보너스 볼 포함해서 3점 우수가 나왔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기타에서 17이 나왔습니다. 2중복과 3중복이 전멸을 했네요. 3, 3그룹에서는 3중복에서 18하고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어 말씀드리기를 어, 요 삼중복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어, 수, 두 수가 나왔네요. 어자 이렇게 어, 989의 대불유는 어, 성공을 했습니다. 필터 범위 만족 시켰죠. 자 다음은 어, 과출 그룹 복기입니다. 어, 이게 지금 어, 7연속 출중이라서 어, 전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대상수도 세수밖에안 돼서 어, 무난히 제의딜 eh, 가능성이 무난하, 무난해 보인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어, 다행히 전멸이 됐습니다. 11, 36, 43 전, 전멸했죠. 자 다음은 어, 5군 복귀입니다. 어, 대상수는 505개 수였는데요. 이게 9연속 출중이었고, 11연속이 딱한번 있었고, 그 외에는 8연속에서, 8연속 이내에서 전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이것도 전멸을 했습니다. 다음은 6,7 끝수 복귀입니다. 어, 1회서부터 현재까지 19연속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20연속 출중이었었죠 어, 그래서 어, 이게 아, 전멸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시라고했어요 어, 여기서는 차순위 검토수로 분류시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여기는 또 출을 했습니다 어, 17번이 7급수에서 나왔고요 6급수에서는 아, 7급수에서 27번도 나왔죠 또 어, 6급수에서 보너수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 수가 또 출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21, 21년 속출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게 불붙은 거라면 어, 계속 출할 되고 어, 이제 과출로 보신다면 어, 이제 선별로 어, 가시는 것도 검토를 해보, 에, 해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어, 규칙수입니다. 규칙수는 어, 항상 필터 범위가 0에서 2라고 말씀드렸죠. 어, 일반적으로 한두 수는 어, 출하는 게 일반적이고, 물론 어, 전멸하는 빈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여기 한두 수는 여기서 찾아보시는 게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어, 29번 어, 하나가 출을 했네요. 자, 다음은 필출그룹. 복기입니다. 아, 불주변수죠. 불주변수 대상수가 몇개안 돼서 아, 올려진다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는 우선 검토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이게 11, 11, 18, 44가 아, 이별난 카페가 가진 아, 그 필출 그룹에 들어있어서 여기를 먼저 보시고 없으면 아, 나머지 수를 찾아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우선 검토할 수에서 18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18번하고 또 17번까지 이렇게 두 수가 나왔습니다. 이건 필터 범위가 1에서 4인데요. 지난주에는 대상수가 많지 않아서 올려드렸어요. 다음은 필출그룹 2복기입니다. E 단번때 홀수인데요. 1번과 5번이 이 별랑카페가 가진 필출그룹에 들어있어서 어단번때 홀수를 어, 눈여겨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 어, 여기는 어, 전멸을 했네요. 단번대가 다 전멸했죠. 어, 지난주 17번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어, 단번대는 전멸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필출그룹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어, 이 복귀를 시작한 이후로 이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현재 3연별 중이었었죠. 그래서 무조건 출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21번하고 27번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필출 그룹 네 번째 복귀입니다. 네 번째는 콜드스였는데요. 콜드스가 이렇게 두개짜리 두수로 이루어진 그룹이 이렇게 세 개나 있어서 그래서 꼭 출할 걸로 봤는데 여기는 어, 또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콜드스가 현재 2연멸 중이라서 어, 이번 주는 콜드스에서 이제 출할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어, 여기 지난주에 전멸을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어, 필출 그룹 이제 어, 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이제 마치고요. 어, 필출 삼수클럽 카페. 어, 로또 헌터 어, 지난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 지난주에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어, 여기 어, 잠깐 어, 그 필출 삼수 클럽 카페로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세수 중한수 피출 클럽인데요, 로또헌터. 어, 여기에서 어, 여기 일반 분석실을 봐 보면 여기에 아주 대단한 분이 오셨어요. 어, 저희 카페 어, 여기 일반 분석실에 어, 여기에 어, 이 별난 카페 여기서는 별난 카페 닉네임이 헌터입니다. 헌터가 두 그룹을 올려드렸고요. 필출 삼수 그룹하고 헌터의 주기상 흠결이 전혀 없는 수 이렇게 해서 두 그룹 올려드리고 또 여기 회원님, 신규 회원님이었는데요. 라잇 회원님이 회원님께서 한 그룹을 올려, 올려주셨는데 이 라잇 라이크 회원님, 라잇님께서 올린 세수가 다 나와버렸어요. 17, 33, 26. 이 세수가 다 출했습니다. 26은 보너스 볼로 나와가지고 2.5수가 나왔어요. 여기 라인님께서 여기 댓글도 또 달아주셨네. 요 세수 중 2.5수 출했다라고. 어, 아주, 어, 상당히 어, 실력 있으신 분이 오셨어요. 어, 그래서 아주 어, 저도 좀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첫 주서부터 이런, 이렇게 런이 어, 세수 올려서 세수다 출, 어, 적중을 하신, 하셨습니까? 신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 여기서 2.5수가 나왔고요. 또이별난카페가 어, 올린 두 그룹이 아, 모두 출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 여기서는 아, 11, 18, 44 이건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었죠. 아, 뭐냐면 우선 검토할 수 이렇게 해서 아, 그 아, 불주변수에서 우선 검토할 수 있었죠. 11, 18, 44. 여기서 18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한 그룹 올렸는데요. 아, 필출 3수 그룹이죠. 아, 여기서는 아, 20이라고 27이 출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 여기서 2등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아, 유료 회원들이 아니고 일반 분석실에 올린 거에서 아, 2등이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 연구원 분석실에는 헌터 밖에는 아직 즉 별난 카페죠. 헌터 밖에는 여기에 자격이 없어서 일반인은 여기 아직 연구원 아직 초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어 저만이 올려드린 거라 이건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아직 유료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안 계시니까요. 그러나 확인하면 여기서는 아, 21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 필출 시스크로 카페 복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 라이트 회원님께서 올려 주신 자료에서는 17번과 33번이 실당보로 나왔고요. 26번이 아, 보너스볼로 나왔습니다. 또이 별난 카페가 올린 자료에서는 어 21번과 27번이 나왔고요. 어, 또 다른 자료에서는 어, 18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세 그룹에서 어, 2등이 나왔어요. 음, 라이티어님이 참 대단하시죠? 세수를 올려서 세수가 다 출을 했으니까요. 어, 아주 어, 첫출발서부터 어, 필출 세수 그룹 카페가 어, 상당히 경쾌하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 라이트 회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올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 세수 필출 세수 클럽은 어, 그 앞으로 어, 상당히 어, 1등 내지는 2등, 3등 상위 당첨, 당첨 자를 어, 다수 배출하기 위해서 조기에 다수 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는 음, 그 세수만 필출 세수만 세수 이하만 다루는 카페예요. 어, 제수나 내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 이 필출 세수도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이 그룹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그룹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려요. 일반 카페들이 다 그렇죠. 카페나 홈페이지들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연구원을 최대 12분 이내로 하고요. 어, 그 12분은 어, 12분께는 어, 우리 회원님 어, 유료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의 일부를 어, n분의 1로 나누어 드림으로 해서 어, 그 자료 연구하시는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 앞으로 어, 그 카페를 운영해 갈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어, 첫 출발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지난해 차 890, 어, 989회 복귀를 마치고요. 이어서 990회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또 990회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고요. 어, 필출 세수 그룹 로또 헌터에서 매주 필출 세수 그룹 한 개씩을 공유해주실 분석가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매주 어, 서로 다른 필출 세수 그룹 여섯 개만 찾아낼 수만 있다면 어, 1등 당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990회 대분류입니다 어, 1그룹은 어, 필터 범위가 1에서 5고요 어,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입니다 어, 3그룹은 0에서 4. 이번엔 3그룹이 개수가 아주 작죠.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눠지고요 여기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 2월수와2웃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그룹은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게 나누고요. 3그룹은 3중복, 2중복, 기타 역시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눕니다. 이번 주는 여기 2그룹에서 2중복과 3중복이 지난주 전멸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가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어, 2중복이 개수가 좀 많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 그러나 여기 2중복과 3중복은 이번 주 필출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3그룹에서는 어, 이번 주에 어 이게 개수가 다섯 개밖에 되지 않아서 어, 좀 어, 불안하기는 한데 어, 이 별난 카페가 자료상 별난 카페가 가진 다른 자료로 볼 때에는 이 이중복이 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중복이요. 지난 주는 삼중복이 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아, 수가 나왔죠. 그래서 우에는 이중복을 먼저 살펴보시고 삼중복과 기타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거를 필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1에서 5, 1에서 5, 0에서 4 이렇게 이제 필터를 하시면 안전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2월수 1에서 3, 2웃수 1에서 3그 다음에 2중복과 3중복에서 1에서 3, 기타 1에서 3, 요거 3그룹 전체 묶어서 1에서 3 이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로 1에서 3으로 필터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초관심그룹입니다 여기 네개 그룹을 가져 나왔어요 네개 수로 이루어진 네개 그룹입니다 3, 4 10, 3, 14, 25, 36또 6, 19, 32, 45 1, 24, 35, 41 1, 10, 20, 30, 5 이렇게 4개 그룹입니다. 주초에 관심 있게 보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이렇게 제이할 생각이에요. 뭐냐면면 주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분류하고 주초 관심 그룹을 올려드리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초에 아직 분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자료로 올려드리니까, 우리, 회원님들께 오히려 헷갈리, 회원님들께서 오히려 헷갈리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최에는, 대분류와, 관심그룹, 이렇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서 필출세수, 이거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어, 확실하다라고 판단되는 어, 그룹 한 개를 어, 영상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고 하 어, 그 자료를 많이 올려드린다 고 해서 어, 우리 회원님들께 헷갈림을 어, 오히려 어, 드리는 것 같아서 어, 이 간단하고 가, 간단하고 실, 어, 그실효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료들만 어, 올리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번 주 모두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